차돌박이 틈새라면 좋아요가 5,000개가 넘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. 아내 영상을 봐야 되는데. 홍사운드 낙지 틈새라면. 어 좋아요 7,400개. 하면 되겠네. 틈새라면 대파 그리고 차돌. 1.2kg. 이걸 물론 다 넣으면 안 되겠지.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맛있게 먹으려나? 저번에 소프님이 차돌떡볶이 할때 어떻게 하셨더라? <웃음> 차돌떡볶이를 그냥 넣게 되면 고기의 비린맛이라던가 구어진 맛을 국물에 넣음으로써차돌떡를 먹기 좋은 소부. <웃음> 아,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좋아. 오늘은 틈새라면 냠냠냠 고소한 차돌박이 듬뿍 넣었지 후루룩 마무리까지 완벽 먹는 구독해주세요 <웃음> 좋아요는 좋아요용 홍! <웃음> 차돌박이 틈새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돌박이를 샥 굽다가 그차돌의 기름이 듬뿍 있는 거기다가 국물을 팍 부어가지고 라면을 딱 끓이고 파채 착 올려가지고 냠냠냠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부터 구워보죠 Grrrr. <sighs> 와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네 이제 라면 끓이자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먼저. 바로 바로. 미안. 맛있어요. 엄청 고소해. 아 역시 파라면 진짜 깡패입니다. 여러분들 파라면 꼭 드셔보세요. 와, 아니 이거 차돌 진짜 맛있거든요. 차돌 넣고 파 넣으니까 진짜 환상이에요. 엄청 고소하면서 막 시원하면서 아주 좋습니다. 아, 그 지난번에 낙지 템사람을 먹었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차돌이 좋아요. 맛있어. <웃음> 와밥 말아 먹을까? <웃음> 아 지금 살짝 배부른데 <웃음>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. 아, 제 행복. 근데 이 틈새 라면이 되게 매운 라면이라서 이 기름진 맛을 싹 없앨 수. 있을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좀 부족했어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나 이거 따라서 해 드실 때는 차돌 양을 조금 적게 하거나 아니면 차돌 구우실 때 고춧가루 팍팍 해가지고 드세요. 꼭팍팍 드셔야 돼요, 알았죠? 아니, 근데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말이 필요 없다. 어,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하... 김치 미리 담가놓자. 여기 한 숟가락 여기 한 숟가락 여기 한 숟가락 그치? 아이, 잠깐만. 엄청 열심히 불었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. 김치가 바람이 안 들어가게 덮어서 그런 것 같아. 그냥 <웃음>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. 어, 근데 약간 그맛 났어.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그 삼겹살 김치에 같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. 그 느낌 났어요. 오, <웃음> 좋은데? 음. 좀식혀 이렇게. 아이거 아, 근데 이게 차돌이 바으니까한 숟가락 뜰 때마다 차돌이 꼭 들어가 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아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. 이번에도 좋아요가 몇개넘으면 어떤 틈새를 먹을까? <웃음> 틈새라면 말고 그냥 딱더 매운 거 없나? 근데 열라면이 굉장히 칼칼했던 것 같은데 열라면으로 바꿀까? 아 그리고 이 불판 어떤 거 쓰시냐고 많이 질문들을 해주셔서 코베아의 구이바다라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 협찬은 아니고요. 제돈 주고 제가 사서 쓰는데 비싸서 저도 사기 전에 굉장히 망설였거든요. 근데 막상 사니까 좋아요. 잘 쓰고 있어 저는 본전은 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